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범위 씌우실 때는 절대로 필드 명이라고 하는데 이 필드 명 영역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자료 값만 범위를 씌우셔야 되고 범위를 씌우고 나서는 컴퓨터는 한 칸씩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한칸씩 이동하다가 더 이상 아래로 이동을 못하게 되면 옆에 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쭉 검사하다가 다시 밑으로 못가면 다시 옆에 칸으로 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게 컴퓨터의 처리 루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범위는 A6부터 G13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누르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다음 수식이 참인값에 서식 지정에 흰색 네모칸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count if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는 count if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가로를 열어주시고 countif의 첫 번째는 조건의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조건을 보시면 내신 등급 점수와 면접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인 거라고 했습니다. 내신 등급부터 면접의 범위까지 씌워줍니다. 그러면 c6부터 g6까지 범위가 씌워집니다. C의 앞에도 달러가 있고 6 앞에도 달러가 있습니다. 이러면 C6이 꼼짝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는 건기옥, 합판선맨 밑에서 기준까지 모든 점수를 이자경 학생 한 명의 점수 가지고 모든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자경 학생이 끝나면 다음 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다음 줄로 내려가면 6이 7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다 내려갔을 때는 여기에서 옆에 칸으로 건너가면 안되죠 그래서 알파벳은 달러로 고정해 주시고 숫자는 달러를 풀어서 고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한번 두번 눌러주시면 알파벳 앞에만 달러가 붙고 숫자 앞에는 달러가 사라집니다 범위 시정이 끝났고, 콤마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 쌍 따옴표, 크거나, 같다, 80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쌍 따옴표 찍어 주시면, 조건인 8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 주시면, 카운트 이프 함수가 셀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80 이상이면 3개가 나올 거고 면접이 80 이상이면 2개가 나오죠. 그래서 내신 등급부터 면접까지 전부 80 이상이면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오면 모두 80점 이상인 거고 는 5를 해주시면 모든 과목이 80점 이상인 조건이 완성이 되겠죠. 이제 서식을 누르시고 글꼴 스타일이 굵게 밑줄이라고 했으니까 밑줄이 이중 실선이네요. 이중 실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모든 과목이 80 이상인 학생만 이중 실선 굵게가 적용이 됩니다. 고급 필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적어보겠습니다 a28셀부터 적으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필드명을 적는 곳이니까 일단 보류해 두시고 조건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조건에 결과값이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되면 필드명이 일치하면 안되죠 필기시험이라고 했는데 필기시험 첫번째 값을 하나 찍겠습니다 눈이 빠졌네요 필기시험의 첫번째 값을 찍어주시고 실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실기점수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필기점수보다 실기점수가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됐죠.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거짓이라는 참거짓이 나왔네요. 그러면 위에 필드명이 일치하게 되면 고급필터가 동작을 안하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일치하지 않는 필드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범위를 씌우셔도 되고 하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셔서 범위가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주시고 조건범위는 A28부터 A29까지 씌워주시고 복사위치는 A32셀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필기시험 점수보다 실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은 자료값만 추출이 됩니다.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여백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를 체크해 줍니다. 머리글바닥글 탭을 클릭해 주시고 바닥글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가운데 구역을 클릭해 주시고 페이지 번호 삽입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손으로 적어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시트 탭을 누르시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렬 머리끌을 체크해 주셔도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페이지 설정이라도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에서는 시트 탭의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을 눌러주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의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시트 탭을 똑같이 클릭하시면 이제는 인쇄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17부터 G36셀을 인쇄 영역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채점기를 돌려서 실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